안녕하세요 꿈디언니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부스트 사업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투잡으로 알아보시는 분도 쉽게 150만원 수입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스트는 미백, 탄력, 모공축소, 리프팅 등 원래 타고난 듯한 본연의 피부로 되돌려주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어, 아직 출시 전이고요 제가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쪽 얼굴에 1분씩 총 2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고 시선할 필요도 없어서 어 정말 이거 매일매일 쓰기 진짜 간편해졌더라고요 쓰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와 세상에 무슨 어플 처리한 것처럼 완전히 뽀얘진 거 있죠 써보신 분들만 진짜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웃음> 자세한 제품 설명은 위에 링크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부스트는 단 1분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부스트를 직접 경험해본 분이시라면 사업적인 확신이 아마 강하게 드셨을 텐데요.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부스트 경험해보시길 강추드릴게요. 자 그럼 설명 시작해 볼게요. 네, 부스트를 써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단 1분만으로도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트를 내가 써보면 우리는 왜 재밌는 영화를 보면 친구들에게 꼭 보라고 소문을 내잖아요. 나만 아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꼭 먹어보라고 추천하는 것처럼 내가 써본 부스트로 피부 고민이 해결이 된다면 자신있게 권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뉴스킨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라는 것입니다 뉴스킨은 제품을 쓰기만 하는 소비자도 누군가에게 직접 소개를 하면 즉 뉴스킨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하면 평균 6%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부스트를 써보고 딱 4명한테만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딱 4명한테만 소개를 한다면 약 10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니까 남들보다 부스트를 10만원 더 싸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4명한테만 일대 저의 일대로 직접 소개한 사람들 4명한테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6%, 즉 1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ABCD 이렇게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들도 4명씩만 소개를 한번 해 보자고요. 이렇게 4명씩만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저의 2대, 여기가 지금 저의 1대인 거고요. 2대까지 내려갔어요. 2대는 총 16명이 됩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4명과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해서 16명 이렇게 어, 총 합이 20명이 되죠. 이렇게 1단계, 2단계만 거쳐도 저에게는 총 150만원의 광고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 번만 더이 4명이 또 각각 4명에게 한 번씩만 더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저의 3대까지 4명씩 소개를 한다고 하면 몇 명이 될까요? 총 3대에만 소개된 분들이 64명 그리고 이 인원들의 총 합은 8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약1 0 0 0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 라는 것이에요 나는 단 4명한테만 소개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84명의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소개한 4명이 구매한 제품의 6%를 보상으로 받고요또 나를 시작으로 해서 또 각각 4명씩 소개한 20명에 대한 전체 소개비 150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퍼져 나간다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뉴스킨이겠죠 그래서 특히나 부스트는 이번에 출시될 신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꼭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꿈기 부분은요 6%의 광고비 그리고 5에서 40%의 대리점 보상, 그리고 5%의 프랜차이즈 로열티. 이세 가지 보상을 모두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스트의 유통권, 대리점이 되셔서 이 모든 걸다 받아 가신다면 정말 뉴스킨으로도 투잡으로도 150만원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그리고 레버리지가 일으켜서 1000만원 이상 이런 돈도 버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뉴스킨 사업이고 또이 부스트 신제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지금 한번 부스트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부스트의 유통권을 가지시려면 대리점이 되셔야 하는데요. 이 대리점이 되시는 조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점포를 가지거나 투자금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만 제품 하나를 써보므로써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 전체적인 투자금이 필요하지도 않고 리스크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알아보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조금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1대, 2대, 3대까지 밖에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뒤에 점점점 뻗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과연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커져 나갈지 짐작이 되실까요? 정말 이거는 제품을 체험을 꼭 받아보시고 더 상세한 보상 구조를 들으신다면 아마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업적인 문의도 저희 팀기 부부에게 문의주시면 더욱더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